오늘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요 어, 포항 터미널 근처에 있는 영양 닭불백이라는 곳입니다 어, 예전에 제가 밥을 한번 먹으러 왔었다가 기억이 남아가지고 촬영 한번 온다 온다 했었는데 예. 오늘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자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먹으러 왔었던 곳인데 그때 닭불백을 먹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, 13,000원에 나오는 어, 닭불백 코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반찬이 이렇게 나오는데 국내산 재료들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반찬이 맛있어요 또 파김치도 되게 맛있고 제가 예전에 이 집에 식사를 한번 하러 왔었는데 었 그때 13,000원 가격에 약간 진짜 백숙을 한 그릇 먹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좀 만족도도 있고 해가지고 꼭 계속 생각이 났었는데 었 자 여수에 살다 보니까 포항까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올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부산 저 광고 촬영 겸 해가지고 들렸다가 포항 와서 술독과하고 좀 만나고 그럴 겸 해가지고 한번 방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, 그닭 불고기 석쇠에다 해가지고 이제 구워주신 게 나오고 그다음 죽이 나오는데 죽에다가 큰 닭다리 하나를 이렇게 딱 같이 넣어주세요 그 불고기 먹고 그 닭다리 하나 뜯고 죽딱 먹으면 진짜 딱 효율적인 어떤 그백석 코스 하나 딱 즐기고 가는 거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집입니다. 자, 이 석쇠구운 닭 불고기가 나왔습니다. 간도 <웃음> 잘 <웃음> 맞고. 음. 떡갈비처럼 다져진 이 닭살을 석쇠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구워주시는데 소주 한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음. 야, 양념도 맛있게 잘 배워가지고 먼저 가 아까 싸먹은 것처럼 상추에 이거 싸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장나서 음. 이 집은 가격 자체가 보통 요즘 토종닭 백숙 한 마리 드시려면은. 싸면 5만원, 예. 6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4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? 가격면에서 좀 혜자스러운 게좀 있습니다 아, 그리고 여러분들 고기는 2인분 분량이에요. 이거는 그럼 미리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. 요거에다가, 그 백김치 하나 딱 같이 먹으니까, 아우, 좋네. 깔끔해지면서. 자, 이번에는 죽하고, 네. 그래서 닭다리가.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오. 간이 안생 상태로 나오니까 소금을 살짝 넣고 와.. 이 줄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와, 와우. 와우! 시원하죠? 오늘. 오, 거의 한약반 약 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? <웃음> 확인 진짜로 이죽여도 돼요. 아, 죽. 아, 오버하는 것 같아요, 여러분 와서 여기 죽 드셔보세요. 인간이 바로 써져요, 아. 아. 아,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식사했던 거 제가 인스타에 예전에 있어요 아, 이옷 입고 왔었어요 그때도 아. 아, 진짜 너무 맛있게 좀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포항 오시게 되면은 포항터미널 근처에 있는 영양닭불백 여기 오셔가지고 이 닭불백 코스 이거 꼭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그 든든하고 배부른 식사 진짜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, 여러분들. 여기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진짜 추천합니다. 최고입니다, 진짜. 아. 자,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